오 좋은 아침이네 오어 니아야 오늘은 학교 끝나고 뭐할 거야 어나 학교 끝나고 어, 집에 가려고 했는데 헉, 그러면 너 나랑 학교 끝나고 분식집 갈래? 내가 살게 오 이형이가 나랑 분식집에 가자고 했다니! 어... 두근두근... 어? 나... 설마... 이 형이 와! 아, 이고할마 우리 정말 행복했어. 맞 아, 아, 영 아, 아, 나 먼저...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은 거지? 어어, 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멈춰 멈춰 멈추라고 하늘아 반가워 나랑 학교 끝나고 같이 놀래? 난 예쁜 내가 좋아 싫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 번만 놀자 너도 좋잖아 아, 시, 싫다고 같이 놀자고 같이 놀자고 계속 실다하는데왜 자꾸 같이 놀자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너랑 같이, 같이 놀고 싶어 아, 싫어 저리가 음, 음, 음 나는 이쁜 애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내 순수한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걸까 어때요 할거 없으면 어? 나랑 PC방 걸래 아니 싫어! 난 예쁜 여자애들이랑 놀고 싶다고! 너같이 못생긴 애 놀고 싶은 게 아니야! 에? 뭐라고? 어디 같이 놀만한 이쁜 여자애 어디 없나? 찾아봐야겠다. 여기 이쁜 애들이 많잖아? 저기 이쁜 애 나랑 같이 나가서 떡볶이 안 사버리 안... 에이? 싫다고. 알았어. 괜찮아. 어차피 여자들은 많으니까. 저기 이쁘니! 오빠랑 나가서 소삼 한 그릇. n nope. 에? 에? 반대쪽에 선칭하는 거 봤다고. 아, 미안. 다음에 봐. <웃음> 이번엔 목소리 좀 깔고. 안녕. 저기 혹시 괜찮으면 번호 좀 알려줄 수있나 nope. 아, 남자친구가 있다고? 아 알았어. 아쉽구만. 그런데 말이야.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Nope. 아, 그 골키퍼가 메시라고 알았어. 와우야, 음, 쟤는 리아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지? 리아보단 역시 내가. 아하~ good 아이디어 와~ 리아야, 너 진짜 잘 먹는다~ <웃음> 어, 역시 여기 분식집 떡볶이가 최고라니까~ 너는 왜안 먹어~ 나는 리아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거 있지~ <웃음> 너 많이 먹어~ 응? 어~ 그래~ 그럼 사양 안고 어어어어 <웃음> <웃음> 어, 어. 어. 리아야 이영아 너네 여기서 떡볶이 먹고 있었구나 이런 우연이다 있나 하하하하 <웃음> 어 안녕 늑대요 <늪태야>? 늑대 <웃음> 안녕 여기서 다 만나네 반갑다 너도 같이 먹을래 어 <웃음> 이영아 나뭐 같이 먹자고 하더니. 역시 리에보단 내가 좋은 게 아닐까 오! 오! 그, 그래! 어, 그러면 나도 사양 안고 같이 먹을게! 음, 그래! 사양 안고 같이 먹을게! 음. 와, 늑대도 진짜 잘 먹는다! 당연하지! 내가 잘 먹는 로는 동네에서 1등이지 않을까! 그런데 너왜 분식집에 있는 거야? 그러면 천국은 누가 지켜? 나만의 선사? 그게 무슨 소리야 내대는 진짜 웃기다 어.. 나도 먹을까냠냠냠냠냠 어? 이영아너 입에 뭐 묻었다 자이 휴지로 닦아 내대는참 친절하구나 고마워 <웃음> 뭘 그럼 먹어볼까? 오, 정말 맛있다 역시 이영이가 가주는 떡볶이라 그런지 백배 천배는 맛있는걸 아, 늑대도참 이영아 이제 슬슬 좀 갈까 아 그래 늑대야 다음에 또봐 우리는 놀이터로 놀러가기로 해서 너네도 어? 놀이터 가려고 했어? 아, 나도 놀이터 가서 놀려고 했는데 아 이런 우연이 같이 가면 되겠다 가자 <웃음> 음, 근데 이영아, 너랑 리아가 요즘 많이 붙어 다니는데 리아를 좋아하는구나. 맞아, 키나 나 리아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하 <웃음> 리아 걔가 어디가 좋다고 리아보다는 내가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고 내가 몸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말이야 <웃음> 너도 충분히 좋은 애지만 리아만큼 젠틀하고 착하고 아 잘생긴 애가 없어 음, 우리 이영이가좀 보는 눈이 났구나 나랑 사귀다 보면 저런 땅딸보다있는 금세져버릴텐데 얘들아, 무슨 얘기해? 같이 놀자 어? 어 아니야, 어디야? 같이 놀자 예. Yeah, 난 예쁜 애가 쪼 그건 알겠는데 이영이는 나랑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언니가 꼈잖아 응, 하지만 말이야, 난 예쁜 애가 쪼 그건 알겠는데 이영이가 내가 좋다고 나랑 데이트하자고 한 거라고 이영이는 짱 예쁘덩, 예쁜 내가 뚱. 이게 진짜? 어,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어, 이게 다너 이... 때문이잖아. 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의 어... 너의 어... 엉덩이 공격. 엉덩이 공격. 엉덩이. 안 돼!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 아 이거 포리야 아 너는 바다라 엉덩이 버스+ 아 버스+ 아 버스+ 터스이스하 아아 어제 일은 많이 놀랐지? 미안해. 어, 이스버 있잖아. 버스+ 버스+ 녀석이 너한테 계속 집적버고는 내가 썸남으로스 혼내줄게. 그게 아니라… 대 어떻게 건들 게 없어서 친구 여자친구를 건드리냐? 니가 그러고도 배프야? 아, 어, 어, 리아야 난 그저 이쁜 어, 애가 좋아 어, 슬픈이야 리아야 어, 이 몹쓸 자식나 인정 못 참아! 딱 따라와! 으대년 어... 넘지 마아의 선을 넘어 세우 리아야 정말 미안해 한만용세죠 물론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아미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아아 사실은 말이야.. 어제 남자친구 생겼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너랑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나 때문에 너네가 싸우는 게 너무 슬퍼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날 위로해준 김존자한테반해 버렸어.. 얘들아. 음 안녕. 매좀 가자 이쁘니. 아 얘들아 그럼 안녕. 음, 못 생겼어. 그렇헐 헐. 에? <웃음> <웃음> <웃음> 네? 얘들아 여기서 뭐해? 피시방 가자. 피씨방으로 피씨방 가자니까 늑대야 이렇게 된거 피씨방이나 가자 내가 미안해 예쁜 여자만 보면 눈이 어떻게 되나봐 정말 미안해 결국이 남는건 우리 친구들 뿐인데 말이야 맞아 음. 우리 셋은 무정 명을하자 에휴 이렇게 결국엔 아니야? 이렇게 셋이 뭉치는구나 이러니까 우리가 베프지 <웃음> 어? 어, 저기 예쁜 애발견 이쁜아! 나한 테이트하자! 와쟤런 즐겨하자 그... 그게 좋겠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